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는 누구인가? 야 수염 개웃기게 생겼는데? 오야 잠깐만 누가 수염 떼갔는... 그의 이름은 마스터인 우리 모두가 그가 재능이 넘치는 검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에게도 분명 강한 이유가 존재했다 그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고 그의 강함은 아무도 막을 수 없었다 아마 계속 다니나요? 씨발, 잠시만요. 방금 저 부분 부금 한 번만 바꿔 주시겠어요? <목소리가> 메이플스토리, 메이플스토리, 메이플스토 어? 반갑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마스터입니다. 오, 닌자 소녀가 저를 도와주려나 보군요. 세상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닌자 소녀 아칼리와 함께라면 저런 묘목 다위 무섭지 않습니다. 저의 공을 낚아채기 위해 등장한 근육 아저씨 어림도 없죠. 완벽한 일격. 헐리 쇼, 제가 뭘본 거죠? 닌자 소녀가 저의 공을 가로채 버렸어요. 이 친구는 믿지 말아야겠어요. 정글링을 더 편하게 하기 위해 레드를 먼저 먹으러 가던 도중 절대 복수심이 아닌 동선을 아끼기 위해 미드 경험치를 홀라당 다 먹어줍니다. 같은 시각 대기를 타고 이득을 보려는 우리 바텀 이 맞아주는 전설을 보여줍니다. 그래도 쏘나는 살았으니 천천히 빼면 되겠죠. 스펠까지 다 빠진 우리 바텀 정말 죽여버리고 그때 상대 정글이 모인쉉긴 닌타 소녀를 잡으러 가네요. 분명 와드도 안하고 죽어놓고 정글 차이 이럴게 뻔하니 무시하도록 하죠. 잠깐 근데 그거 언제 막혔죠? 내가 아까 말이 너무 심했지 미안하다 아칼리 응자잘 못들었다 아칼리 다시 말해다오 정글차이 지금 이순간까지도 죽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 바텀 그래도 저건 저의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군요 얼른 가야겠어요 이때 제머릿 속에 매드모비 부금이 들리더라고요. 에 잠깐 노래 껐다, 그거 말고 그거 말고, 방금 전 거, 방금 전 노래, 방금 전 노래였으면 이긴다고. 아니 노래 왜 바꿨어? 해명해. 그냥 가던 집이나 제발 갈 것이지. 또 무언가를 해보겠다고 나서다 죽는 우리팀 바텀 너무 사랑스러워서 솔직이 눈을 감게 편안하게 전령을 먹고 있던 그때 우리팀 아칼리가 위험에 처했어요 제가 도와줘야겠죠? 두드러 막기만 한것 같지만 이 모든건 저의 설계 바로 지금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꼴랑 한 명? 솔직히 이건 킬 딸이 아니냐 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 다 탈모 걸림. 아까 잠깐 봤던 그녀 아저씨가 뭔가를 보여줄 모양입니다. 마우카이를 무시한 채타워 돈을 뜯는 세트 정말 남자답습니다. 분노가 차오른다 이 세트야 미드에서 건방진 야소가 라인을 밀고 있군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상황 진정한 정글 차이가 뭔지 보여줘야겠군요 갑작스럽게 니코의 남편이 달려왔지만 그런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정신이 멀쩡한 상태로 죽는다 잠시만요 여기서 반드시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라면서 왜 저렇게 약한거죠 똥챔프라서 이 게임 모두가 질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스터이라면 마스터이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장난은 여기까지입니다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이게 뭐 하는 거냐? 아니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정국차.